늦은 건 아니고요. 주차장이 만 원이라 기다리다가 <웃음> 주차장이 왜 이렇게 만 원이지? 계속 원래 건물 해도 되는데 지난 주에도 기다리다가 옆에 돈 내고 되고 자 일찍 오라고 예? <웃음> 네? 자,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그 지정 기준까지 봤었어요. 43페이지에. 가로 4번의 지정 절차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개발법 좀 마무리를 하죠. 책이라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도시개발사할때맨 먼저 개발 계획을 정하죠. 그다음에 개발 계획 내용대로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질 거고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데 그게 무슨 계획? 실시 계획을 정하고 계획을 정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는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일 때는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해야 되니까 공급 계획 토지를 수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용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토지상환제권 발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금을 미리 받는데 선수금, 그 다음에 조정 안내 토지, 원형지를 공급하는 사항을 두고 있고, 환지 방식이면 토지를 교환해야 되니까 환지 계획, 그리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사항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공사료 공고 이후에 환지 방식이니까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등기하고 청산까지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죠. 요 중에 이제 개발,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사항들 봤었는데, 개발 계획. 개발 계획 수립을 누가 했다? 지정권자가. 수립 시기는 지정 전이다, 지정 후다? 지정 전에. 예외로 지정 후에 수립할 때가 있었죠. 한마디로 공모하고 미개발지였죠이 중에 주상공 면적 악기가 30% 이하인 지역,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 게 있었는데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되죠. 단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동의를 안 받는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고. <웃음> 그다음에 동의와 관련해서 항상 요 기준 면적과 총수가 나는데 무조건 와가 되고 또는 보이면 무조건 틀린 거라그했죠 동의가 도시개발법 항상 면적 우선, 정비 부분 총수가 우선한다. 이틀은꼭돼 있어야 됩니다. <웃음> 그리고 개발경대용 중에서 구역지정 후에 따로 정해서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구역 밖의 시설, 세부 목록, 세입자. 그 다음에, 단계적 추진, 이런 거는 구역 지정 후에 따로 정해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죠. 그럼 개발 계획에는 지구단위 포함 안 된다 그랬죠. 어디에 포함될까요? 실시 계획에 지구단을 포함해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 기능을 도모해야 되는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 있다면 복합 기능을 도모를 하죠. 개발 구역 지정 관련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이미 아는 거죠. 왜냐면, 공법 전체에서 지정하는 사람, 그, 국토부 아니면,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 시군구가 있는데 구청장은 지정하는 게 아예 없다그랬죠 그다음에 시장원수가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섯 개가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비구역. 그래서 앞에서 지성계기정지성계기정을뺀 나머지는 국토부장관 아니면 시도의사가 되니까 도시개발구역은 지성계기정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도의사 대도시, 국토부, 이 사람들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원칙은 시도의사 대도시, 그리고 예외로 국토부,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중국, 협의, 30만, 긴급, 이렇게 해서 두, 키, 키워드를 외웠었고, 그 다음에 구역이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항상 협의부터 한다 그랬죠? 둘 이상 시도대도시에 걸쳐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대도시가 협의를 해서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결정, 결론이 나는데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공동 지정은 아예 없다 그랬죠 공동 지정 안되니까 지정할 자를 정하게 되는 거죠 <웃음> 그 다음에 그 협의가 안될 때는 이제 위에서 나서는데 도시개발구역은 처음부터 둘 이상 시도 대도시 걸친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했죠 직접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협의가 안되니까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직접 지정한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부 지정하는 사유 중에서 협의가 안 된다. 이 말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시군구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시군구 구역 지정 못하죠. 할수 없이 시도의사 대도시한테 요청하는 거고 구역 지정 제안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안은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가 제안하는 거죠. 다만 국가나 지자체 조합은 제외를하는 거고 제안은 원칙은 시장 운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는 거고, 다만 예외로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때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한건 누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정의, 면적, 30만 이상으로 제안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제안하게 되고, 통보는, 그, 1개월 날 통보, 연장 1개월인데, 이게 국토계법은 통보가 언제, 언제까지 했죠? 45일, 연장, 30일. 정비법에서는 60일, 연장, 30일. 그런 거꼭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비용은 제한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거고, 제한할 때 동의받는데, 제한 동의가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통틀어서 다 얼마? 다 3분의 2였죠. 다 3분의 2 동의받는데, 국토개법에서 기반인설 제한만 5분의 4 동의받았죠.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제한 동의 받는 게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지난주에 이 키워드로 민간만 해당되는 거 다섯 개 정리했었는데, 첫 번째가 제한 동의 두 번째가 뭐였죠? 신탁세 번째가 수용 동의 네 번째가 보증 다섯 번째 선수금 요건공사신 청률 10%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웃음>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근데 요거를 딱 키워드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니까 이런 키워드는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 이제 지난주 푼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분할 및 결합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었는데 분할도 되고 결합도 되는 거죠. 결합할 때는 서로 인접한 걸 결합한다. 떨어진 걸 결합한다. 떨어진 거를. 분할도 결합도 면적을 얼마다. 다 1만이죠. 분할 로강 면적 1만 이상. 그리고 결합개발하는 이유가 1만 이상이 방제지구 등이 포함될 때. 이때 어 결합개발하는데. 결합개발의 의미가 고밀도로 개발 가능한 지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밀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사업을 따라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는 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어, 결합해서 개발한다. 근데 이제 한쪽에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럼 둘다 이제 사업이 가능한, 이런 게 되니까 결합 개발 하는 거고. 구역 지정 기준으로 면적 기준이 있었어요. 개발 구역 지정하는데 도시 안에서 면적 얼마 이상? 1만 이상으로. 공업은 3만 이상으로. 도시 밖에서는 30만 이상. 아파트 를립고 학교 가입이 있고 사차로도 설치한다. 이 경우는 10만. 그래서, 면적은 그 단순한 게니까 그냥 외워두는 거고. 그 다음에, 미개발지에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즉, 자연 녹지, 승산 녹지 도시회처럼 개발 안된 지역, 아무 데나 지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획이 맞게끔 지정을 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객상 개발 가능한 지역에 지정을 하는데, 근데 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는 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계획이 수립 안 됐지만 지정할 수 있는 데가 딱두 군데가 있었죠. 자연 녹지와 계획 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 안 하고 아무데나 막 지정하는 게 있었죠. 네. 막 지정한 이유가 술 먹고 어떻게 돼서 취해가지고 누가 취했다. 국토부. 국토부 장관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개처럼. 네. 네. 더 크게. <웃음> <웃음> 저는 차마 말을 못하니까. <웃음> 응?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실학주가 지정할 때개발진흥주가 지정할 때 지구단위계 구역에다 지정할 때는 면적이고 뭐 지역이고 뭐 기획이든 있 없든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지정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본 거고. 자 이어서 이 구역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구역 지정 절차가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뭐 어쩌다 지문에 하나씩 들어가고 하는 거고 절차만 따로 묻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구역 지정 절차가 국토계법에서도시공리계획 요거 공부했었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열심히 공부했잖아. 근데,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도시군 관리 내용 중에 있었던 게 도시개발사반이에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하나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거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거의 같은 겁니다. 어, 지정하는 사람도 같은 거고. 그래서, 요 절차가 국토개법에서 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공부한 겁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외울 건 외워둬야 되는데 그냥 단어 자체가 궁금해가지고 이반이 뭐냐 뭐 이제 이런 단어에 막그 붙들고 고민하시는 분들 좀 가끔 계셔요. 뭐 인가라는 게 뭔지, 뭐 허가라는 게 뭔지. 뭐 이제 공부는 이제 그런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허가, 뭐 인가 또는 뭐, 이반, 수립. 뭐. 그냥 외우세요. <웃음>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요거 설명, 그, 뭐, 인가가 뭔지반갑고 제가 한, 한두시간을 설명을 해야 돼. 그래도 힘들어요. 제 예전에 뭐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허가란 말과, 인가란 말과 사전적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허가, 인가. 뭐, 뭐 해도 된다. 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법적 성질은 또다 달라요. 그래서 허가라는 거는, 그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다라고 학자들이 정의를 해요. 뭔 말이야? <웃음> <웃음> 누구나, 누구나 할수 있는 행위인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금지시켜놨다가, 만대 하지 말고, 일단, 그, 허가를 받으면 그 금지가 풀려서, 그 자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권리라기보다는 그할수 있는 행위가 풀린다 는 얘기예요 그런 걸 허가를 하는데 뭐 그래서 뜻을 모르니까 제가 지금 이게 그그 그 용어가 용어 설명이 그대로 나온 이유가 그냥 외워서 이제 공부할 때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다라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막 문장을 외워버린 거예요 인간, 인간은 인간또 다들 인간은 인간 이라는 거는 <웃음> 에, 사인들 간의 법률적 행위를 에, 완성시켜주는 행위. 그게 인가라고 해요. 뭐다 해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에, 사인들 간의 범, 에, 법률적 행위를 전달해서,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서 완성시키는 행위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웃음> 그래서 나중에, 그, 시험에 합격하고, 어, 공무원 생활을 딱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허가도 하고, 뭐 어떤 건 인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때 이해가 돼, 그 때. 근데 뭐 공무원생활 해보신 적이 없잖아. 이해가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막 그냥 그 단어 의미에 빠져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외우셔야 돼, 외워야. 뭐 허, 이럴 땐 허가구나, 이럴 땐 인가구나. 이게 뭐 인간이 허가냐, 이걸 바꿔서 안 속여요. 그냥 단지 이게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인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뭐 이런 거를 묻지. 우리 시험에서 이게 허가, 허가인지 인간인지 그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물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론적인 사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반. 아, 도시공관리계은 이반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반된 거를 어, 검토해서 결정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 가장 단순하게 설명했잖아요. 안을. 안을 만들어서 입 세운다. 이 설립자. 안을 만들어서 세우는 거. 그 안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아마그 이반이 뭐고 수립이 뭐고 인가가 뭐고 이거 따질고 그러면요 여기 계시면 안 되고 그 법대를 다시 가셔야 돼 법대 거기 거기서도 그냥 대학원 이쪽으로 가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돼.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지 무슨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문제로 나오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뭐를 기억해야 되는지. 고개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지 를 자꾸 그냥 막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꼭 시험장 가서 분석을 해요. 뭐 문장을 단어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막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괜히 또 이상한 단어에 꽂히면 또막 문제가 엉뚱하게 풀리고 하니까 그냥 이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다 넣는다 생각하면서 도시공관리계획은 그 이반하고 결정한다. 이반하는 사람 원칙은 특강시군이다. 예외로 국토도이사. 결정은 시도이사 대도시 예외로 시장문속 국토부 해수부다. 이반할때조차는기초사 주민 의견 의회 의견. 안 보고 읽잖아요. 결정. <웃음> 협의심에 거쳐서 결정오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계속 반복한 거아니야이 그림을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이제 아이 이 그림을 보면 도시관 수립 하는 절차가 이렇게 돼있었구나 라고 이제 이 그림이 생각나면서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이대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을 어, 수립하는 절차였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이와 기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도시, 도시개발 도시 사업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도시개별법에 따로 정하면서 용어만 살짝 달라진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한다고 라 했지만 도시개발구역은 지정한다고 라 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은 지정. 그럼 지정하는 사람이 시도이사 대도시 요 중에서 시장원수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시장원수는 도시공관리계획 중에서도 지구단위만 결정했으니까 여기는 시장원수가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누가 빠져. 해수, 해수장관이 해수또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한 사람이 원칙은 시도이사 대도시 예배로 국토부. 이대로 된거 아니에요. 도심관리계획과 같은 거죠. 다만 국토부는 이제 아무 때나 지정하지 않고 중국 협의 30만 긴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시개발 구역의 경우에는 이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개발할 건지 어느 정도 규모로 개발할지 또 인구는 얼마나 조용할지 교통처리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담아서 계획을 정하게 되죠. 그게 무슨 계획? 그 개발 계획이죠. 개발 계획을 누가 수립했다.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요 사람들. <웃음> 요 중에 누군가가 지정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보여서 공동으로 지정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하거나 시 도의사 중에서도 도의사가 지정하거나 특별시장이 지정하거나 이중 누군가가 지정하는데 그 지정한 자를 지정권자라고 하고 그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정해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는 이방 결정 이걸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사람은 어, 시도사 대도시 예외로 국토부가 된다. 그리고 개발계획은 그 구역을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면서 이 절차를 그냥 거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초조사. <웃음> 그다음 에두 번째 주민 의견. 그러니까 도시관리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 의회견은 들을까 안 들을까 의회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국토계포에서도 용도와 시설 이렇게 줄여서 기억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의회견을 듣고 시설 중요한 시설들 뭐 광역시설이라든지 주간전 도로 등과 같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견을 듣는데 지구단위기 의회견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죠. 사업에 관한 성도 의회견 들어라 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의회견 안 들어도 되니까 이걸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회견은 따라 들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의는 하겠죠 그리고 지정하는데 심의 거치겠어 안 거치겠어 당연히 거치는 거죠 지정할 때마다 심의는 항상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심의는 마지막 조차니까 심의 거치면 어떻게 돼 구역이 지정이 되겠죠 구역이 지정 항상 심의가 확정되는데 어디, 어디는 지정이고, 어디는 결정이고, 어디는 뭐, 인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 거쳐서 구역이,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알려야 되니까. 고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일반에 열람도 시키고 그러니까 의회견하는 빠진 거 외에는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죠.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보좀 차이가 있는데, 국토개법에서는 이 기초회사가 할수 있다였다, 해야 한다였다. 해야 한다, 의무였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의무였는데 도시개발법의 기초조사는 할수 있다 임의규정이라는 게 차이예요. 왜냐하면 그 국토개발법에서 이미 과격 도시의도시기본계획다 수립해놨잖아요. 방향 다 설정돼 있고 그런 계획들을 정하면서 이미 조사 다 했잖아. 뭐 굳이 기초조사 또할 필요는 반드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필요에 따라 그냥 기초조사 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웃음> 주민 의견을 듣는데. 주민의견 듣는 방법이 좀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 국토부에서 교 주민의견을 그냥 공고연람에서 연락기간에 열람 와서 의견을 내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일정기간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들었는데 개발규역 지정할 때는 공남 또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공청회가 여기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청회는 이미 또 외웠어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그네 군데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외웠다? 광기, 개농,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면적 얼마, 100만 이상, 그리고 농지용계, 이대군인데 외웠죠. 그중에 이제 개발구역 지정할 때어 공청회를 해도록 되 있으니까 여기 공청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남또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요게 이제 차이고. 공남 방법은 같아요. 공남 방법은. <웃음>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하면서 주문이 민 되는 방법이 주민이 알아야 되니까 먼저 공고를 하고 서류를 열람을 시켰죠. 여기 이제 표현이 공람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공람기간은 같이 며칠, 똑같이 14일 이상을 공람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견은 언제까지. 공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거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반영력을 통보하는데 국토개법은 통보하는 이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국토개법은. 60일이었어 국토개문은 60일. 도시개발법은 30일로 줄었죠. 그래서 여기에 좀게 차이가 있는 건데 도시개발법에 60일이 몇번 나와요? 도시개발법상 60일. 60일짜리 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번 33일 때도 60일을 90일로 바꿔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 그냥 외워만 두면 쉽게 푸니까. 60일을 기억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일일이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도시개발법상 60일은 환지와 관련해서만 60일이 있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환지가 아닌 부분에서 60일 나오면 그냥 틀린 거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통보를 60일 내야 하라 틀린 거예요. 환지가 아니잖아. 60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와 관련해서 환지계획에서 또, 환지 예정지에서, 환지 처분에서, 환지와 관련해서만 60일이 있으니까, 도시개법상 60일을 보면서 환지부터 바로 생각나야 돼요. 근데 환, 환지가 생각 안 나면 환, 갑이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환갑. 환갑이 60자 아니야. 그래서 환갑 60 생각하면서 환지만 60일이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니까 환지만 60일 나오니까 여기는 60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3십일로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고와 관련된 게또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건 교재에서 좀 보죠. 교재 사십삼 페이지 가로서번 지정절차 중에 동그라미 이번에 주민의견 청취 공람 또는 공청회를 열어서 어 주민 전문가 의견 듣게 되는데 그기억 번에 공람 방법이 둘 이상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고 십사 이상 공람을 시키고 공람 기간 내 와서 의견을 제출하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반응을 통보하는데 통보하는 기간이 30일이죠. 그런데 근데 그 가로 안에 보면 면적이 얼마 미만인 경우 네. 10만 미만인 거, 경우 어디다가 공고하게 된다? 네. 지자체에 공보 원래는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도 공고하려면 돈이 들어 안 들어? 네. 돈 들죠. 뭐 일종의 뭐 광고비라도 내야 되는 거니까 신문에다 공고하려면 돈이 드는데 면적도 조그만 거를 굳이 돈 들여서 신문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부에다 공부하게 된다. 또 이제 공부가 뭘까 또 궁금하시겠지. <웃음> 공부. 공부하라고 아셔. 관보도 있어 관보. 이 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에요. 보라는 글자가. <웃음> 보여주, 물론 보여주지. 그래. 보여주겠지. <웃음> 예. 보자가 이제 신문. 보통 다 신문에 다 보자를 붙이잖아요. 그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런 이제 그런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공보니까 무슨 의미야? 공적으로 발행된 신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관보는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공, 공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다가 공보자를 쓰고 관보는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 관보, 이걸 써요. 그래서 관보도 있고 공보도 있는데, 뭐본 적이 있어야 또뭐 공보 그러면 딱 느낌이 오는데, 이게 뭐 일반에 이게 뭐 이렇게 어 공보가 뭐 팔리고 이런 게 아니라서, 이제 그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관공사 가보면 이제 공보를 이렇게 비치해놔요. 게시대 이런 데서 비치 해놔. 뭐 신문처럼 생기진 않았고, 뭐 책장태로 그 비치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김포시에서, 뭐, 알려야 될 각종 내용들을 그 공부에다 다 실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관보에다 그런 내용들을 다 실어서 공부하, 공부를 하든 고시하든 하게 돼요. 그래 건데, 뭐, 법이 개정됐다. 어딘가 공부, 실어가지고 공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법, 법, 개정된 내용을 신문에다 실으면 될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신문에다 하게 되면, <웃음> 법이라는 거는 공포된 그대로 효력이 있는데 신문에다가 실어서 공포를 하다가 만약에 신문사에서 오타라도 내버리면 오타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관보에다가 게재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의 알릴 상 그런 내용들을 모두 싣는 게 이제 관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보는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보는 지방자산체가 발행하는 신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교실를 보면 원칙은 일간 신문에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10만 미만이면 굳이 신문에 할 필요 없이 어디다가 공보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보에다가 어 게재해서 공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추가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청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 이때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100만 이상이면 공난기간 끝나고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되는 거고 공청회 개최 방법은 국토계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니은번에공청회 보면, 100만 이상이면 공랑기간 끝나고 공청을 개최한다. 공청 개최할 때는 미리 알려주는데, 며칠 전에, 14일 전에, 그, 1회 이상,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국토계법도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했죠? 그 다음에, 주제는 누가 한다? 지명하는 자가. 그, 공청회 주제는 다 지명하는 자, 이렇게 한 번에. 기억한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냥 공청회가 추가로 있는데,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 하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기체 방법은 똑같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기관, 그 근데, 그 사업 내용이 뭐 국방과 관련된다? 국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하겠죠. 또, 그게 무슨, 환경부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 해당 기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국토부 장관하고는 뭐 특별히 관련이 없어도 협의를 해야 될 때가 있어. 면적만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그 면적이 얼마 이상? 50만. 면적이 50만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꼭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면적 50만 이렇게 하나 외워두셔야 돼요. 숫자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50만 이상일 때는 국토부장관에게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뭐또 이상하기도 또 속여요. 국토부장관과 뭐만 해? 협의만 하는 거. 협의. 50만 이상이면 그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 따로 체크하시고 나머지 뭐 시민도 그냥 당연히 거치고 그다음에 지정되면 고시하고 열람하고열람 며칠이겠어? 다 보나마나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 절차 중에 뭐 이거를 그냥 이대로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도시군 관리 입안 결정하는 절차와 같으니까, 흐름은 똑같이 이해하면서, 다만 주민의견 듣는 요, 요 부분, 여기좀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견 듣는 방법이 공남 또는 공청회다. 공청회는 면적이 100만 이상 있다는 거다. 그리고 공남 방법은 도시군 관리 입안할 때 공남과 같으니까, 공고 열람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제출하면 통보한다. 이때 열람은 당연히 쉽4고 공고가, 신문에 공고하는 건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지자체 공부에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통보하는 기간이 60일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환제반6 0일 있으니까. 그래서 30일 안에 통보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주의하시면 돼요. 추가로 국토부 정황을 협의하는 면적은 50만 이상이다. 그래서 절차는 이 정도로 가볍게 좀 정리하시고, 가볍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모르면 그냥 넘어가버려요. 절차를 많이 묻진 않으니까, 최대한 그냥 단답형 식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구역 지정 효과 그 효과로서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도시적으로 따로 이방결정 안해도 저절로 도시지역 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에요 국토개법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국토개법의 용도지역 그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용도역이 의지되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사항이 다섯 개가 있었죠. 첫 번째가 항만구역이 있었는데 항만구역 뒤에는 연접, 어항구역 뒤에 연접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도시가 되고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수력발전소와 송변전 재배 그 내용이 있었죠. 국토개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국토개법에서 뭐 항만구역 등뭐 따로 정하지 않아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걸 본다라고 정한 거고, 요거는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국토개발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그 도시개발구역이 어떤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왜냐면 하 인구산을 밀집하게 되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도 결정고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도시개발사업할 때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 만들겠어? 만들안 만들겠어? 만, 당연히 만들겠죠. 그러니까 상세한 계획을 수입할 구역이 된단 말이에요. 상세한 계획이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입할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또는 칠학지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의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는데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결정고이된걸로 본다. 이말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칠약지구는 아까 술 먹고 취했잖아요. 취했으니까 아무데나 막 지정하 잖아 그러니까 의제도 대한대 의제도 안 된단 말이야 칠약지구에다가 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도 도시적으로 도 의제가 안 되고 지구단위계 구역도 의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그렇지 않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지용도면 고시는 사업시행 기간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뭐잘나온는 상황 아니니까 한번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행위 허가 사항.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행위 허가 사항은, 여기 뭐 너무 단순하게 써놨으니까 교재에서좀 정리하죠. 414페이지에. 바로 번에 지정효과로 3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행위허가사항을 두고 있죠. 그 허가 대상이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문수에 허가받고 해야 되는 행위가 첫 번째가 건축물, 두 번째가 공작물 설치, 세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 네 번째가 토속 채취고, 다섯 번째가 토지 분할, 여섯 번째가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행이 적치 여기까지가 그교제 30페이지로 가보면 30페이지에 30이 아니네 32페이지요 32페이지로 가면 그 국토개법의 개발행위 허가 받는 상 있죠 그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고 허가받아야 될그 대상은 다음 같은 행위를 할때 허가받는데 첫 번째가 건축물, 건축. 두 번째가 공작물 설치. 세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인데 단 어떤 형질 변경은 제외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가 되고 그래서 형질 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것 그리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네 네번, 번째가 토속 채취. 다섯 번째가 토지 분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네. 물건을 네.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지금 다른 거에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 아니에요. 다시 4 4페이지 다시 가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은 따로 외울 게 아니라 국토개부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어차피 정리를 하잖아요. 이번 인류가정 때는 뭐 생각했는데 그, 임 그, 11월, 12월 과정에서 이미 쭉 정리를 했었어요. 그 여섯 가지 개발행위 대상. 그니까 어차피 그걸 기억하니까 따로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국토개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몇 가지? 여섯 가지. 국토개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된 게보다 이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추가된 거. 추가된 게 뭐예요? 중목의 벌제시제 이것도 허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국토개법에는 허가 대상에 여섯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기발규관에서 허가 대상은 몇 가지다? 일곱 가지가 된 거죠. 기본 그 여섯 가지에다가 추가로 그 중목 중목의 별채식제도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 딱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니 은번의 에그 예외 다음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재해복구 재난수수응급조치인데 설마 이 재해복구인데 누가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절대 생각 안 하겠죠. 지금 막 터키에서 지진 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수습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뭘 치우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뭐 형질이 바뀌고 이런 행위들 아니야 뭐 허가 받고 해야 돼?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누가 봐도 허가 안 맞는 게 뻔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용 간이공작물 비닐하우스 말하는 건데 이 비닐하우스는 국토개법에서 더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당연히 안 받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작을 위한 형들변경인데 아까 경작이 국토계 법에서도 허가 안 받았죠 여기도 경작은 당연히 예배고 그 다음에 그 개발에 지장 없는 토속세치나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허가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누구나 아, 이 정도는 허가 안 받겠다 다 바로 판단되니까 그냥 체크만 해두는 거고, 외울 필요 없이. 따로 기억할 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제. 요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임시로 하니까 허가 안 받는 게딱 눈에 보이잖아. 임시식제니까. 근데 주의할 게 가로안에. 어디에서 임시식제는 재배다? 경작지 안에서 임시식제는 재배. 즉, 그거는 허가 받는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개 기억하면 돼요. 중목벌제식제도 허가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허가 예외상 중에 임식제는 허가 안 받지만 경작제 안에서 임식제는 허가를 받게 된다. 근데 그 말이 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경작지 임식제인데 왜 허가를 안 받을까? 위에 경작도 허가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임식제도 허가 안 받는데 두 개를 합하니까 경작제에서 임식제 두 개가 합해지니까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조경원에 가면 여기 이제 뭐 외곽에 나가면 이제 나무 파는 데 있잖아요. 그 조경원에 가면 상하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여기 사무실로 쓰면서 뒤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 뒤쪽에. 조경원이니까 뒤에 뭐가 있어? 나무 심어진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게 이 토지가 임할까 응? 뭘까 이게 이게 경작지에요, 경작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를 심어서 수, 수십 년 그냥 잘가꿔가지고 푸르게 만들겠다라고 나무 심어 놓은 게 아니잖아. 여기다 나무 심어 놓은 이유가 뭐야? 팔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르다가 나중에 누구와 사러 오면 계속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러내는 거죠? 길러내는 게 뭐예요? 그게 경작이죠, 경작. 그래서 경작지 안에서 임식제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임시로 식재할 때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심어놓으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허가 안 받고 심어놨다가. 왜냐면 저 나무들이 하나같이 비싼 나무야, 싼 나무야? 비싼 나무죠. 근데 저 나무가 왜 비싼지는 전 몰라요. <웃음> 왜냐면 나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뭐 누군 저거 뗄감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고 저거 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나무다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웃음> 그 공무원 처음 시험 학교에가지고첫 보직이 그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원 운영 팀장을 했어. 처음에 이제 보직이 그 처음에 막 그냥 복잡한 업무 맡기면 아직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교육원 가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짜고 그 과정 운영하면서 공무원단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런 그러라 그런지 뭐 처음에 그쪽으로 발령을 냈어요. 가가지고 이제 근무하면서 거기 와서 교육생들이 그, 그 교육받고 하려면 뭐 책만 볼 수는 없잖아.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운동장이 있겠죠? 그 운동장에 조경 좀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앞에 운동을 바로 옆에 나무 가한그로딱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3천만 원짜리 나무였어. 지금은 3천만 원 별거 아니지만, 근데 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그 금액이냐면 제가 그몇년 뒤에 그 집을 샀는데 <웃음> 아파트를 처음 샀는데 그때 그 가격이 7천만 원이셨어 아파트를 그 그러니까 7천만 원의 아파트를 사던그 당시에 3천만 원이야 그 나무 두 그루만 있으면 <웃음> 아파트가 하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엄청나게 비싼 나무죠 그래서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도대체 저게 왜 3천만 원일까? <웃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나무도 뭐다 죽어가면서 뭐 이파리 몇개안 달려 있고 거기, 어? 거기다가 뭐닌게를 꽂아가면서 막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게 왜 3천만 원일까? 그래서 밥 먹다가 가끔 저거 누가 뒤로 해먹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막 이랬어요.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뭐, 뒤로 태워, 미거 아닌가, 막.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그 나무가 수종이 뭐, 특별한 수종이고,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3천만 원이 아니야. <웃음> 그냥, 딱 잘라다가 그냥, 뗄감으면 끝나는 나무인데. 근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 경작지에다가 이 나무를 임시로 식재했어요.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사 업할 때, <웃음> 시행자가 수용을 할거 아니에요. 음. 구역을 정해놓고 예, 시행자가 수용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토지 수용하겠죠. 네. 건축물은 수용을 해야 돼. 네. 당연히 하겠죠. 이 토지에 있는 임목 정착물 수용한다 한다? 네. 안 해? 나무는 파서 들고 나가? <웃음> <웃음> 그럼 건물도 두고, 들고 나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다 수용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가 수용 대상이면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다 수용 대상이니까 이거 다 수용을 한다 말이에요. 근데 보상하려고 이 나무 다 평가를 했어. 한 50만원 이렇게 평가하려고 했더니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저거 3천만원짜리인데 뭔 얘기냐 이러면 그게 서로 이게 합의가 될까 이게? 그게 거의 불가능해 이거는.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저막 심어놨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특별 허가 받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기억하면 돼 이제. 근데 이거 다 기억하고 갈, 할 것도 아니에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 그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받을 사항은 국토개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대상몇 가지? 여섯 가지. 그 여섯 가지 어차피 외울 거니까. 첫 번째가 건축물 두 번째, 공작물 세 번째, 토지형질 변경 네 번째, 토속채치 다섯 번째, 토지분할 여섯 번째, 적치 물건을 쌓아놓는 게 얼마 이상 1개월 이상 그 6가지 공통인데 추가된 게 뭐다 충목벌지식제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 예외상들이 많은데 뭐 재해복구 재난수습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간이공작물 비닐하우스 이것도 따로 외울 필요 없고 경작 당연히 뭐 예배가 될 거고 개발에 지장 없는 거 예배고 전치되는 대지하는 물건을 쌓았다사업 지장 없으니까 다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 임식제는 허가를 받는데 어디서는 경작지 안에서 임식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임식제는 허가 안 받고 경작지면 허가를 받더라 이거 두개딱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과 분할은 예외가 있을 까 없을까 허가 예외가 없어요 그 허가 예외상 하나씩 다시 보면 다음 행위는 허가받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재해복구 재난수급 조치 건축물도 분할도 아니죠 그 내용이, 뭐, 간이 공작물, 이것도 건축물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분할도 아니죠? 경작도 그렇고, 개발에 지장 없는 토속 세치, 물건을 쌓아은내이다 보면 건축물에 관한 예외 사항을 안 두고 있어요. 분할도 예외가 없고. 나머지는 다 예외상 있잖아요 공작물과 관련해서는 간이 공작물,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형질 변경 관련해서는 경작 예외다. 토속 세치 관련해서는 사배 지장 없는 토속 세치가 예외다. 또그 물건을 아놓는 행위, 뭐 임식제는 예배다. 다른 건다 예배가 있는데 두 가지만 유독 예배가 없어요. 건축물과 포지 분할은 예배를 아예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보이면 무조건. 건축물 보이면 무조건 허가 받는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건축물이 보이면. 또 뭐가 보여도. 분할이 보여도 무조건 허가를 받는데. 허가 예배를 아예 안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두 가지를 통해서 지분 쪼개기가 생겨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기 들어보셨어?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고 나면 구역 안에 이렇게 토지가 하나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 뭐환지라면서 입찬지라도 하게 되면 땅 대신에 이제 주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러면 소유자가 나니까 주택은 몇 개가 돼? 1주택이 되는 거죠. 1주택. 사람당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다가구 주택이었어. 다가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 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 입니다. 단독주택이니까 소유자가 몇 명이야. 한 명이 되죠. 주택도 몇 개를 받, 받겠어. 그냥 1주택을 받게 돼요. 현제유이사들이 살짝 억울해. 땅은 큰데 아파트 하나만 준다니까 억울하고. 그다음에 큰집 갖고 있었는데 주택은 하나만 준니까 살짝 억울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해? 분할을 해버려 분할 분할하면 두 개가 되죠 뭐 이름만 달리 해놓으면 되니까 한번 분할해보면 욕심이 생기잖아 또 어떻게 하겠어 또 분할하겠죠 그럼 네 개가 되고 또 분할하면 여덟 개 되고 열여섯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웃음> 막 지붕이 나눠져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버려 다세대로 바꾸면 이거는 공동주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수인 여러 명이 되니까 주택도 여러개 분양받게 되죠. 여기 막 이런식으로 나눠지는거예요 이런식으로 거기다가 대지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토지 하나만 있으니까 소유자가 한 명인데 여기다가 집을 줘가지고 이거를 분양을 해버려 이렇게 그럼 사람이 확 늘죠. 이런식으로 지분이 막쪼개지는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얼마나 많이 나눠졌는지 그 인천에 하깃동 이라고 있어학 하깃동. 그 하기 뭐 사지군가 뭐이 사업하다가 그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분이 막 쪼개지기 시작해가지고 쪼개진 이유도 뭐좀 있어요 막 그냥 그 s k 가 와서 와서 환지방식 사업 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 3분의 1, 총수입분을 동의 지난데 했죠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총수입분을 동의 받아야 되는데 구역 이렇게 되는데. 그 기업에서 이만큼의 토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 일부 좀 개발돼 있어요. 여기 뭐,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막, 있는, 이런 지역에서,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토지개발사업을 어, 환지방지로 하려고, 그 동의를 받았는데, 그 동의받으려면 면적, 토지 면적의 3분의 1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면적 3분의 1은 이미, 그 기업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면적 3분의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대 됐죠?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대상으로, 여기를 좀 포함해가지고, 환지방지 사업하면서, 뭐, 입찬제하고, 막, 분양, 아파트 분양도 하고, 막, 이러려고 이제 도시개발을 하는 건데, 면적 3분의 1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뭐만 맞추면 돼? 총수, 머릿수만 맞추면 되죠? 머릿수만. 근데, 요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 잘 할까, 안 할까? 쉽게 안 해요. 왜냐면, 땅 면적이 작으니까, 환지 정하면, 토지 면적이 막, 뭐 20평, 15평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 이 요구하는 게 아파트로 바꿔 달라. 입찬지로. 아파트로 바꿔 달라. 아파트 어 아파트 15평짜리 줄게. 이러면 도장 찍겠어요? 어, 돈 많은 회사가 와서 사업한대는데. 그러면 이제 요 참에 한 먹을 잡아야 되니까. <웃음> 아파트 최소 30평 이상 무조건 줘야만 도장 찍겠다. 근데 그거 다 맞춰 주면 또 사업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게 안 맞으니까 이제 동의가 계속 안 돼. 다이 동의를 안 해요. 해당가 이제 이 기업에서 그 꽤를 살짝 냈어. 면적 3분의 됐으니까. 머릿속만 채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요 중에 몇 개를 샀어. 다 살려면 힘드니까. 몇 개를 사가지고 요거를 쪼갰어, 이렇게. 직원명의로 몰래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쭉 불어가지고 요거 쪼개서 사람 수막 늘린 거야. 그리고 또 쪼개고. 쪼개 막 쪼개서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쭉 나눠지면 여기, 건 100명 이어도이 토지를, 한 100개로 쪼개놓으면, 머리씩 다 채워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동의 통화시키려고, 그 작업을 하다가, 들켰어요. 주민들이 그걸 알고,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생겼으니까, 우리도 쪼개자. <웃음> 막 쪼개서, 판 거야, 막 쪼개가지고. 그러다가, 그게 여기에, 다세대 하나 있었는데, 400명 살았대니까 400명. 다세대 하나에 400명이 살았어요. 사업이 됐겠어, 안 됐겠어? 사람이 <웃음> 힘들지. 나중에, 그, 그, 학교 가셔가지고, 뭐,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 요런 주변에 가서, 그, 그, 사무소를 열고 일하시면 돈이 될까 안 될까? 엄청나게 되죠. 매일같이 잘라 팔잖아, 이렇게. <웃음> <웃음> 매일같이 잘라서 팔고, 잘라서 팔고. <웃음> 그래서 실제, 그, 여기서 시험 학교 가고 바로 그냥 1년 만에 저기 옆에 가가지고, 어, 어, 사무실 내신 분이 있었어요. 저 옆에다 한 달에 계약서를 4 0권씩 썼대. 매일 잘라서 파니까 와가지고. <웃음> 그래서 집어 쪽이 엄청나게 막 되다가 결국은 두손두고사 못하니까 이제 사무실도 뭐 <웃음> 끝난 뒤에는 뭐 별거 없었지. 근데 한동안은 잘 벌었어. 여기가 또 옆으로 가기 시작하네 그래서 <웃음> 결론, 결론은. 건축물과 분할은 예배가 있다? 없다? 예배가 없다. 그래서 행위허가사항 관련해고는 복잡하게 알 필요 없어요. 뭐 교재는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그냥 국토개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섯 개에다가 추가된 게중목발제식재제 추가됐다. 그다음에 허가예배 중에 임식전 허가를 안 받아도 어디서는 경작지 안에 임식전 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예배 없이 허가받을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다? 건축물과 분할은 예배업체가 받는다 요거를 좀 특별히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웃음> 기득권보호에 관한 는는 이미 이건 아는 얘기예요 국토부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 사업공사에 이미 착수한 경우에는 국토기법이에요 국토기법에서는 당시 착수이 말이 나오면 뒤에 무슨 단어가 나왔죠 12페이지로 가세요 1 2페이지 12. 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어, 기득권 보호. 원칙에 보면 13페이지를 봐야 되네요. 13페이지 맨 밑에. 기득권 보호. 도심과 결정 당시 이미 사업 공세에착수한자는 당시 착수가 나왔잖아요. 뒤에 무슨 단어가 나와 야 돼. 관계없이 이 말이 나와야 돼. 관계없이. 당시부터 착수했으니까 계속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한 거고 어떻게 계속하느냐. 관계없이 계속한다. 다시 말해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결정에 관계없이 사업공사를 계속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예배로 시가와 조중구역수산자원보구역 지정에 의한 도심과 결정이 있을 때는 언제까지?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그 오른쪽에 보면요. 왼쪽, 아니, 그 왼쪽에 참고사항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둘다 30일에 신고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득권부에 관한 것을 세 군데에 한 번에 싹 기억을 해놔야 돼요. 국토기법 도시발법정비법의 기득권부 국토기법에서는 당시 착수 나오면 관계없이 계속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두 가지는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은 둘다 30일 안에 신고 뭘 보면서 당시 착수이 말을 보면서 구역지정고시 당시에 사학공사 이미 착수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좀 쉬었다가 구역 해제 가능성 또 이어서 보죠.